저 얘기해요? 음... 네확 진지해도 돼요? 네 어, 당연히. 저는 사실 이거 되게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음... 네. 아... <웃음>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게 아까부터 알았다 100번 했잖아 알았다 알았다 아, 사, 살 뜯지 마 아플 거 같아 뭐야 아니 너가 어, 자꾸 사? 살을 아니? 아니 너가 자꾸 얘를 넣어 또 다시 넣어버렸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하면 알아 알아 나와. 알아 아니 오래 걸리네 남편 뽑는데 아, 다른 사람 뭔들냐? 아, 제가 지금 털 뽑고 있거든요. 약간 한 20분 된것 같은데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어요. 막 여, 아니 털만 뽑으면 되지. 여드름까지 뽑아가지고 자꾸 노란색 액체가 막 나왔다고. 야, 그하자 아, 아빠! 아, 전혀 해줘. 딴데 꼬집지 말라니까, 이씨. 꼬집는 게 아니라 오빠 노란 여드름 빼주는 거야. 이렇게 착 동생이 어디있어 아니, 여드름 왜? 아, 말하지 마! 참는다. 아우 그냥. <웃음> 아우개같이한안뽑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 털, 털. <웃음> 이 사람 배꼽 찔러봐도 돼? 응. 아 씨바마 어? <웃음> 아 욕을 너무 우습게 하거아니야 우리 마지막인데? 아니 우리 마지막 날인데 저거 우리 술이라도 먹자 우리 집... 아니 네. 왜웬일로술 먹자는 얘기를 하네? 아니 하자니까요 지금 아니 심지어 지금 우리 남은 술 저거 다 먹어야 돼요 지금 아니 을거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우리 안주 있나? 오. <웃음> 어? <웃음> 술 <웃음> 먹자 얘들아 아 좋지? 아, 손에서 주소년 전쟁 감자탕 아까 먹은 뭐, 감자탕 이런 거 먹고 싶다 지 않았어? 똑같아요. 치유기야. 형소주로 먹을 거죠? 형 아예 풀잔 주세요. 준영이 이제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 응. 더 꺼내야 되는데. 자 벌써 사장님 여기 소주 한명 보여요? 나온 지5초됐는데 리빵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 아, 수고 아, 맛있네 아, 맥주가. 아니, 아니 오늘 소주가 하나도 그게 안느껴지나고 생각해. 아 진짜? 나느껴는데 <웃음> <웃음> 정답! 보라키오사우루스! 저희 내일 가야 돼요, 이제. 맞아. 응. 아니, 근데 진짜 한달 시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응. 24시간 붙어있는 게 아니라 막 각자 일했다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한 죽었어. 일주일 차 됐을 때까지만 해도 아 시간이 정말 안 가네. 힘든데. 언니가 괴롭힘 당했을 때. 눈딱뽑보니까 끝이야. 그럼 다들 그러니까. 리플하우스 하면서 느꼈던 점한 가지씩 얘기하게 할까? 이휘진이 성격이 제일 좋네. 맞아요 진짜 근데 진짜 다잘 받아주고 맨 아, 처음에 막 자기 화장실 쓰지 마라 막 예민한 척다 해놓고서는 네. 사실상 가서 똥싸도 그냥 야이씨 맘마! 하고 끝나요 맞아. <웃음> 진짜 그렇지? 성격이 진짜 좋아 그리고, 그리고 지가 우리 공간에 더 많이 있어 아까내 친구들도 그러더라고 아, 아 맞아요 정훈이가 처음에는 와 얘랑 진짜 깡깡하다고 얘를 안 불편하게 지내지 좀노했는데또 그런 것도 없더라고. 맞아, 나는 그냥 정훈이 방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래. 통풍이 잘 되잖아. 갔는데 불안 해. 종, 한 번도 안 해. 정훈이 없을 때. 아니 저 있을 텐 근데 내가 늦게 들어왔잖아 어. 그 규칙들을 다 봤잖아. 응, 응. 지켜지는 게 하나도 없던데? <웃음> 일단 어때? 내가 기억나는 건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게였는데, 음, 그게 네. 규칙 지켜진 게 뭐냐면 한 입으로 한네 말해요, 진짜. <웃음> 두 말을 안 해. 음. 음. <웃음> 아니, 그리고 그거 술은 발칵 발칵. 그거는 지켜지는 거 같아요. 음 맞아 저 얘기해요? 음. 네. 확확 네. 진지해도 돼요? 네. 아, 당연히. 진지. 저는 사실 이거 되게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음. 네. 아. 그 힘들었다는 게다 떠나서 같이 뭐잘 지내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게끔 하는 게 우리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되게 신경 쓸게 많았어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고서 이제 했던 거랑 제가 제가 좀 예민하게 군점도 솔직히 많았고 제가 뭐 뭐라도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건 이런 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안 따라와 주면 좀 예민해져서 좀 미안했고 그냥 그 촬영할 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좀 힘들었다. 아, 근데 정은이 오빠가 어. 진짜 정말 많이 노력한 것 같아. 진행을 막 순조롭게 우리가 이루어 주게 음. 할수 있는 음, 사람이었고, 뭔가 스스로한테 더 책임감을 갖게 된것 같아.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 정훈이 그러니까, 없었으면 진짜, 진짜 개판. <웃음> 통통 튀었어 다. 맞아. 더 나은 퀄리티랑 더 나은 호흡으로 음. 더시청자분한테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땠나? 그거 그거 말고는 뭐 아쉬운 점은 없었어. 아 감사합니다. 나한테 나 나에게 되게... 커플이 와 치즈볼이다 누가 시켰어? 준호 오빠가 시켰어 응. 음. 야개 맛있겠다 브라이트. 아니 내가 내가 느끼는 건데 준호 오빠가 안주 선택을 아 죄송합니다. 진짜 지리게 잘. 얼굴 얼굴 빨개지 는 마세요. 빨개져. 내 옆에 있어서? 그럼 왜 굳이 영준이 얼굴 보면서 이게? <웃음> 그럴 수 있지 뭐저는 찐이야 저희 목표가 뭔지 알아요? 응. 출연자들 마저도 헷갈리게 하네 응. <웃음> 그 성공이야 금성공이야얘 어, 때문에 성공 응. 다음 그걸로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네 어, 혹시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개있으는데한방 아... 출연자들 아, 제 기억도 잘한다 너무 많이 있었어 나는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그 홍대에서 어허? 노래방 간 에피소드였는데 제가 그데막 울었잖아요 맞아요 촬영을 완전 다 하기가 싫었는데 음... 그때 이제 미도라 연주가 음. 그, 엄청 잘챙겨어요 이거 진심이네. 그리고, 그리고 너네 셋이 침대 옆에서 이렇게 강아지같이 이렇게 이렇게 내 옆에 앉아가지고 눈치 보는 게 전혀 귀여웠어. 음. 음. 왜냐면 항상 웃는 모습만 봤는데 맞아 음. 맞아. 맞아. 와 이거 진짜 오프 더레코드의 아, 비하인드에 얘기도 다 들어가니까 되게. 어. 그날 이후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안 맞아, 보이는 정이 맞아. 생긴 느낌이야. 어. 맞아. 어. 기회 남은 또뭐있나요 저는 지금 이 자리랑 거의 비슷한 어 설마? 우리 미래에 대해서만 응. 얘기했던 날이 있 거의 처음이었죠? 어, 아니 예, 근데 예. 나는 우리가 되게 촬영한 지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얘기를 처음 한게더 놀랐어 어 맞아요 음. 아니 우리가 음. 왜 아. 회식도 되게 많이 가지고 사적으로도 음. 많이 오는데 음. 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음. 우리가 같이 일도 섞여 있다 보니까 일적인 얘기나 음. 아. 개인적인 뭐 재밌는 얘기나 이런 것밖에 안 했지 맞아 맞아, 맞아. 우리 각자 꿈, 미래 이런 진지한 얘기를 좀안 했었던 것 같아 너, 너기억나는아저 같은 경우에는 유진의 스타일 미도 스타일, 아 연주 스타일, 영훈공이 아 스타일, 준기 아아 스타일. 아 진짜 웃겼는데. 야, 너무 재밌었어. 오늘. 운영이가 김영동 세명 진짜 대박이었어. 모이 모이 진짜. 진짜 알게 모르게 진짜 서로 잘 알고 있구나라는 아 게. 나는 그래서 거. 아쉬웠어. 그그 응. 그 촬영 후기로 얘기하면서, 아 너네는 제 캐릭터가 뚜렷한데 어. 여자애들끼리 하려니까 응. 여자들의 캐릭터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웃음> 들 정말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웃음> 근데 아, 그런 사람들이 미도 옷 입고 다들. 이러고 있어요? 아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오빠가 어. 너가 너가 캐치를 뭐, 잘못할거 아니야? 응. 음, 어.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 그전 느낀 게 각자가 달라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맞아. 아, 아, 맞아. 영웅 같은데 여섯 명이면 아, 못 진짜, 하고. 아좀 개빡쳤어. <웃음> 맞아 진짜 말이야. 어 유진 언니가 여섯 명이면도 그것도 날리고. <웃음> 아 진짜 대박이었다. 아 <웃음> 다른 사람이 뭐해서 좋아로 온 거. 맞아. 제일 즐겁던 말고 네. 나는. 제일 마음이 뭐? 복잡했던 오오! 전날 우리가 술을 개척 먹고 그 다음날 이제 대청소를 한번 했었잖아요 나는 우리가 지내는 동안 그게 내가 기억나는 유일한 우리의 갈등이었어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응이얼 갈등 맞아. 아니 너 있었어. 있었어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왜안 깨웠어요? 너 깨우면 깨웠어. 너 울잖아 깨우려고 난리로 너다 깨우는 거 아니야? 불깨우 울었어 응. 아 진짜로? 응. 어 기억 안 나는구나 평사 하기로 돼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데 이제 아니야. 분리수거 이제 다 끝내놓고 봉투 돌고 이제 1층 이제 분리수거 하는데 가는데 비가,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 아 미안해요. 우리 컨텐츠가 유일하게 비를 맞은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얘기는 안 했거든. 근데 둘다 뭔가, 뭔가 <웃음> 같은, <웃음> 같은 <웃음> 생각을 하고 있는 게느껴졌어 실수하다. <웃음> <쓸쓸하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실수란 어.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게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형들 사이에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형들이 진짜로 화났구나.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지금 진짜 기분이 좋같구나 이걸 느껴가지고 청소 같이 하긴 했었는데 었 <웃음> 형들이 화났으니까 아. 저는 화가 하나도 안 났어요 눈치 보느라 <웃음> 진짜로 그러니까 얘, 얘가 우리 우리 둘이 그런 거를 알고 갑자기 갑자 말도 안 되는 아웃사이더 랩을 계속 하는 거야 에이 요 추노플로우 빨리 도망가 난널 잡는 추노플로우 황기비 온다 주룩주룩 그래빠졌빠매 속도 한계를 보여주지 하면서 계속 하는데 내 한계를 보여줬어 아나 느꼈어 분위기를 입으러 풀어주는 <웃음> 어, 데 근데 나는 영둥이의 그런 막동적인 요소가 난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속도 한계를 들으면서도 안나와? 하는듯한 느낌이 들었지 그래서 아 이거 안되다 그러면 아 그래 한번 대판 싸워보자 왜냐면 같이 살다가 한번 싸워보는게 또 답이거든 그래서 여자들 방에 있는 그 무서운 의자있죠 그거를 제가 아 내가 들고 가겠다 나 들고 왔어. 근데 이제 맞아. 너네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나, 내가 봤을 때 너네, 너네들의 그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상태는 잘 모르니까 내가 봤을 때어다 됐어. 그리고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 속대한 게막 부르고 있어. 우리 막 하고 있어. 형이 막, 막 소리 지르고 있어. 그때 이제 막대달여보세 <웃음> 너왜 기억이 하나도 없지? 너는, 잤어? 너는 진짜 없어 그래서 연주가 기억이 없어 근데, 근데, 근데 그, 그날에 저 바로 나올 줄 알았어 어, 근데, 안, 근데, 근데 네, 얘네들이 저는, 안 나왔어 안, 네, 저는 보통, 그래서 더 무서웠어 저는 보통 아, 살을 세 번은 참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 날이 처음 참아보는 거였어 왜냐면 나는 이게 아. 어이가 없던 게 아. 그날 제가 새벽 었기 때문에 외박을 하고 왔는데 네. 이제 자고 이제 아침에 이제 카메라 켜지는 걸 보고 아 그럼 카메라 켜졌으니까 저 화장해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피가 오케이 화장해! 라고 해서 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가치고 있는거야. 근데 어. 선배님이 그때 들어와가지고 어. 화장 얼마나 나왔어? 그래서 아, 저희 한 10분 이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자. 그래서 나가야 돼요. 라고 하니까 선배님이 아니야 화장해도 돼. 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확답을 받고 어. 화장하고 있었는데 너가 들어와서 어. 그렇게 하니까 어. 아니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리네들이 해놓고서 왜 우리한테 가네지그러서난 어제 확장 <웃음> 쳐먹지도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하니까 어. 아 그래도 일단 한 번은 참자. 음. 라고 해가지고 음. 이제 거기서 두 번씩만 더 하면 나는 맞아, 그때 맞아, 이렇게 맞다. 하려고 아, 어. 그러니까 그래. 뭘다 알았으니까 이제 아, 잘풀어으이 듣고... 잘 맞아, 맞아. 어. 됐지 저는 유튜브에서 공개 구원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제이상형을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음. 어땠어요 솔직히?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너무 됐죠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나야겠다 그렇지 그지 그런 확실히 되지 확실히됐더라고 확실한 반면 교사를 보여줬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그나마 최근이죠 우리 네. 이제 안 먹는다고 했는데 도와주기는 커녕 다들 아 괴롭히는데, 아니 아주 눈이 돌아버려 가지고 음, 나 누워있으면 네. 여기서 막 해먹어 막, 막 가루 깨가루탁 흘리면서 음식 먹고 <웃음> 특히 공주 음. 선동자잖아요. 괴롭히면 선동자. 그래 야호 핫잘 괴롭히는 그 능력이야. 아 맞아. 내가 반대로 준호 오빠 괴롭히려고 했잖아. 나는 힘들어서 못 하겠어. 우리 다 실패했어. 다실패해아 그래 괴롭혔었어? 아, 아니 그러니까 조차 귀찮아. 즐기던데 응. 그냥 보게 하자고? 야 말... 괴롭힐 수가 없다. 아 어, 오히려 형이 그거였다. 형의 응. 능력 우리 입증한. 맞아 맞아 재밌었어. 응. 아니, 이게 진짜 나이 차이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열륜이야 응. 열륜. 연륜. 어,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감사 인사. 마무리 하죠! 그럼 저 부탁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리플하우스 o 을 여태까지 시청해주셨는데 을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저희가 또 이렇게 잘당겼을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 의 입맛껏, 이 취향껏 나중에 찾아, 찾아보는 찾아 그런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입니다오케 다음 임씨! 어, 이렇게 맨날 맨날 같이 붙어서 하니까 조금 더 사람들한테 좀 리얼함이 많이 당기는것 같아요. 그거 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리플 멤버들도 다 사랑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야. Yeah. <웃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하우 하면서 저희가 촬영장이랑 굉장히 다른 걸 많이 느꼈어요 어. 우리의 사람 대 사람으로 보이는 모습들 이 있잖아요 맞아, 촬영뿐만이 아니라 맞아. 맞아. 그런 모습까지 사랑해주시는 댓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 일상을 랑해주는 모습을 보고, 오, 저, 저희는 네.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아, 진짜 이 사람들은 우리 사람, 그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주시라는 사람을 좋아해주고, 게 있었어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댓글 써주신 분들께도 항상 감사드리고 리플 지금 마지막까지 보고 있는 당, 당신 v e 구 감사합니다. 항상 리플우스 전에 리플 또 다른 콘텐츠들을 통해서 아 서로 케미 진짜 좋다라는 음.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음.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또 거의 최대한의 케미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 저희 많은 케미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렇죠. 또 새로운 점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확실히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가까워짐을 느껴서 저 좋았어요. 생각보다 저는 어느 정도의 그런 안 보이는 벽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허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 같이 있을 때 너무 재밌어서 이걸로 이렇게 일을 일로 생각해도 되나? 이렇게 음. 싶을 정도로 음. 감사할 때가 많았어요. 음. 너무, 너무 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리플 최고. 완전 1석 12조다? 아니 음. 그러니까 연주가 처음 들었을 때그얘게서 리플 들어오게 된 이유가 좋은 사람들 막 얻고 간다고. 근데 아... 얻은 건. 같 아... 어, 진짜로. 음... 늦게 참석을 해가지고요.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어요. 어허.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 리플 식구들이 외롭지 않게 잘 챙겨주는 부분이 너무 감동... 다 얘기하잖아. 난 모든 사람이 얘기했을 때다 유키 한 손씩 주고. 굉장히 유쾌하구나. 네. 진짜 되게 유쾌한 사람이네. 귀여운 새끼네. 네. <웃음> 가슴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가슴 나가서 이거 가슴 통해 아니. 아, 아, 잠깐만요. 나 얘기하자. 네. 아. 진짜 오. 톨비 얼마야? 가슴 통과 <웃음> 제가 볼때 하이패스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재밌었나요? <웃음> 아, 아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우리 <웃음> 리필모 <이제 팬분들도> 사랑합니다. <웃음> 네. 어제도 내가 여기 이렇게 탁 누워서 자다가 일어났거든요. 우리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똑 같이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아... <웃음> 아, 일어나, 가야지.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가야지, 얘들아. 가자, 이제. 가자. 난 진짜 신이 다 샀어, 정리하고. 다 아, 쉬워 벌써 네 아, 시원. 리 했어, 사가 나올 때. 와, 그게 칼쥬비 갈 준비, 칼쥬비. 갈 준비. <웃음> 어, 진짜? <웃음> 진짜? 진짜. 맞아. 이 바지 입고 갈 거야? 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왜 어제 오른팔 안 벌리고 점? 어? 오른팔 이렇게 안 벌리고 점? <웃음> 너 연주랑 계속 떠들었잖아 왜 <웃음> 계속 이러고 있었어? 지금지금이 <웃음> 지혜이 <지, 지>, <웃음> 원래 어제 연주랑 끝나고 저는 옆에서 자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뻗어버렸어요 <웃음>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길고 긴한 다리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길고 긴? 짧고 짧은 한 달에 길었습니다, <웃음> 여러분. 길다 하면 길고, 길고 짧다, 짧다 하면 짧은, 짧은! 두껍다 하면 두껍고, 얇다 하면, 짧은. 짧은. 얇다 하면 얇은! 자, 갑시다 이제. 안녕. <웃음> <웃음>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전이 집을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음에 더 <웃음> <다음에 웃음> 놀러와주세요, 여러분. <웃음> 안녕. 리플 하우스. <웃음> 너무 리플레이였는데요? <웃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웃음> <웃음> 다음에 또 봅시다. 정서여기 정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 음, 그래? 하지도, 저지러가 t 지 h a k 이 Yo, yo, yo. Tchaka. Tchaka. Tchaka. Tchaka. t c h a